경상북도 소방본부는 16일 매화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직접 보고, 느끼고, 체험할 수 있는 이동안전 체험 차량을 활용한 찾아가는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. 오, 안 무서웠어요? 재밌지? 네. 오. 상부터 소방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차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저희 권역을 저희는 신청을 받으면 다니는 거여서 지금 오늘은 매화초등학교 26명, 26명만 이날 소방 안전 체험 교육에 참여한 매화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체험 차량 위에서 헬멧과 보호 장비를 착용한 후 소방관들의 도움을 받아 차량에서 탈출하는 체험을 하며 무섭지만 재미있고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. 아, 무서웠어요? 이야, 용감해요. 몇 살이에요? 몇 살이에요? 1학년? 1학년이에요? 내가 초등학교? 네. 아, 용감해. 이동안전 체험 차량은 생활안전사고 예방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는 영상 시스템을 비롯해 화재와 지진, 교통안전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대응 방법과 소화기 사용법, 수직구조대를 이용한 탈출 체험 등 실질적인 소방안전교육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체험활동을 아이들에게 제공합니다. 교육대상은 유치원과 초등학교, 중학교로 이동체험 차량이 직접 방문하여 교육이 진행됩니다. 교육신청은 경북소방본부 홈페이지 이동안전체험 교육신청을 통해 사전에 예약하면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표전화 010-5834-6119나 054-260-201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 울진방송 라보라입니다.